너희들도 결혼한 다음에 에? 집주인, 땅주인, 자산 관리. 여기 벌써 축복 받았던 에? 우리 젊은 왕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나도? 응? 집주인, 땅주인, 금, 금, 금, 은주인. 그거는 이제. 에? 음, 외쪽부분이 내쪽부분은 뭐야. 부부투자. 부부투자. 제일로 놀라운 부부의 강한 관계를 투자해야 돼. 알겠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낳았을 때, 아이들이 어, 생길 때 아이들랑 훈련의 삶. 음? 액티브한 삶. 집에서 멍청한 여성포노 르 드라마만 보는 비참한 삶 아니야. 그런 미친 한국년들, 한국 아줌마들 많잖아! 요 집에 그냥 앉으면서 그냥, 에? 한국 드라마만 보고, 어? 휴지랑 눈을 떴고, 오, 그거 너무 멋있어. 천사장의 문화에 빠지고, 그런 사기 있는 포르노 중독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남편과 관계가 망가져. 애기들과 관계가 망가져. 왜? 포르노 중독이니까! 관계에서 안 투자하고, 포르노에서 투자한 거야. 응?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는 야동, 포르노, 응? 통하면서 망하잖아. 예? 부인랑 망하게 되고, 애기들은 망하게 돼. 응? 여자 포르노는 한국 드라마, 거짓말, 천사장 세계. 남편은 남편을 나쁘게 만드는 포르노 세계, 너의 실체적인 채, 실체적인 관계에 투자하지 않게 만들고 가짜의 머리에 있는 판타시 천사장 간통 판타시들에 에? 투자하게 만들게 돼. 포르노 망해 돼. 알겠나, 여자들. 에? 에? 여자한테 야동는 어? 어, 문제 많이 안 만들지만 대부분 어떤 아이들한테 문제 있지만 근데 원래 여자들한테 어? 드라마는 포르노 중독 만큼 중독될 수있다 그런 여자들 봤지 너희들? 그런 여자들 잘 안돼? 안, 안 망하게 돼 실체적인 관계, 실체적인 부인. 너희들도, 어, 부인을 운동, 같이 운동시킬 때, 너도 부인 위에서 투자하는 거야. 같이 정을 붙는 거야. 부인과 하고 싶은데, 근데 게을리니까, 에,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하고 싶으니까, 남편이 옆에, 하자, 하자! 오케이, 잘한다! 잘하고, 으으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은, 코치처럼, 그냥, 어, 뭐, 아, 정말 오늘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한 다음에, 아, 오늘 잘했다. 오늘 했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되버려 응,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응? 이런 것을 부인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냥 어? 응?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고 사탕 과 감정 식 식단 하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서 어 그거 하지마 어 거,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거 먹자, 어 응? 최대한 응? <웃음> 최대한 건강한 삶, 액티브한 삶, 아름다운 삶, 어. 응? 외모도 이쁘고, 내모도 이쁘고, 어? 한 삶. 그렇게 하면서 사탄주의 놈들을 질투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광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버님의 축복식이 빛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그럼 더 많은 엑스트라 팔플라스 알파 파워가 생겨. 음. 오뭔디 알겠나? 음. 음.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너희들 전사장들이 너희들한테 거짓말 쇠내 교회을때 너희들을 어? 투자하지 말고 그냥 지금 즐겨라 놀아라 이런 종교를 너희 머리에 심으라고 그래. 거짓말 사기 그거는 인생을 망쳐버린야 지혜는 미래 위에서 투자하는 거야. 미래 위에서, 오늘 조금 참아도 미래 위에서 투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업할 때, 뭘할때 훨씬 더 승리하게 돼. 왜? 미래를 볼수 있으니까. 응? 젊은 여성들도 그냥, 어? 남편만 찾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미래 위에서 투자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 너를 그냥 여신으로 모시는 남자 아니야? 그거는 남편 아니야? 그거는 종이야. 종, 그런 것으로 투자할 수 없어. 그런 남자를 도망가게 돼. 20년만 지나가면 은 너의 모든 젊음을 다 빨아먹고 도망가게 돼 버릴 거야. 너는 왜 너를 그 남편을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응, 자기를... 자기가 존경하는 남편으로 투자해야지. 20년 후에 40살 됐을 때 너희들이 그 남편이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너는 남편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너는 남편, 어, 남편이 너를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 가치가 높아졌어. 딴 여자가, 딴, 딴 여자 있어도 그 여자랑 어, 다시... 빵꾸부터 20년 동안에 투자하면서 다시 킬러이 되는 비교도 안 돼, 이게. 너랑 벌써 20년 벌써 투자했으니까. 자기가 알아, 아. 딴 여자가 나를 꼬시려고 해도 우리 부인만큼 절대로 아니야. 왜? 우리 부인은 그냥 여자 아니고 같은 투자가였으니까. 같은 파트너 투자가. 에? 나한테 투자했고, 나는 부인한테 도 잘했고 이 관계가 세졌단 말이야. 뭔 어? 뭔지 알겠나? 그럼 이 어? 창녀들이 어? 찾아와도 그 창녀들이 아무 가치 없지. 왜? 창녀들이 그냥 옷 벗고 섹스만 어? 꼬시려고 할수 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인하고 어, 어 아름다운 절대성 관계와 아름다운 20년 동안의 이 관계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비교도 할수 없는 가치지 20년의 삶을 투자했던 관계야 그건 쉽게 버릴 수 없어 그지 생각해 봐 브라질주의 수 브라질주, 검은띠 따고 싶어도 작으면은 최소 10년이야, 10년. 그것도 긴 투자잖아. 어? 그래서 생각해봐 20년, 20년 부인하고 관계에 투자했으면 그거 브라질 주짓수, 검은띠보다 얼마나 천배 더 많이 가치있어. 뭔데 알겠나? 왜 너희들이 이런 실체적인 교육을 어? 교서아 뭐야 학교서 에안 받냐. 학교는 천사장 정부 시스템은 너희들을 망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지. 투자가를 죽이는 시스템이지. 왜? 시, 시민들이 경쟁자 못 되게 슈퍼 엘리트들을들의 경쟁자 못 되게 일찍 일찍 투자와 자산관리와 관계관리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을 배움, 배우게 되면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잖아 슈퍼엘리트들한테 왜? 20년, 30년, 50년 버니깐 남아진 에너지로 사업들 만들 수 있고 이런저런 내용들 차릴 수 있고 어? 경쟁자 될수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포르노 중독, 드라마 여성 포르노 중독 심리병들 많아 심리약 중독돼 버렸어 어, 뭐 마약과 타바코하고 술, 담배 중독돼서 너희들이 경쟁자 될수 없어 슈퍼 엘리트한테 인생이 망쳐버렸어 벌써 경쟁 시작도 할수 없어 슈퍼 엘리트랑 그러니까 공학교, 정부학교는 아이들을 쾌락주의들로서 만들고 쾌락주의를 만서 심리병, 마약 중독, 다바고 술, 다 받고 중독 등등등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 중독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 어떻게 성공하는 거, 어떻게 투자하는 거, 어떻게 자산관리와 관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갈궈지지. 너의 가장과 너의 미래 애기와 남편은 짐이야. 반대로 말해. 그거는 자산이야. 누구 너를 보호할 거야. 누구 너를 돌보일 거야. 질병 생길 때. 친구들 절대로 안할 거야. 절대로. 자기, 질, 자기 질병 자기 질 때문에 바빠. <웃음> 이런 것들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지. 에? 그럼 그래. 그니까 너희들이 남편을 어? 남편 위해서 투자하는 거, 어? 남편 믿는 거와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 똑같이 받는 편에, 남편은 부인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 에? 에이... 알겠나? 이 젊은 놈들, 에? 이 새로운 주법 바라는 애들이. 너희들이 너의 남편이 너희들 제일로 좋은 친구 되야 된다고. 알았어. 에? 너희들 축복 받았는데 에? 그냥 싱글 여자들 하고 놀면그 싱글 여자들 너희들 망칠 거야. <웃음> 알겠나? 왜 싱글 여자들 너는, 너는 몰래 자기들의 삶이 더 재미있고 활발한 것을 너희들한테 포장하고 싶어.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빠뜨리게 되면 너의 남편을 점점 미워하게 돼. 아, 나 다시 싱글되고 싶은데, 어나 다시 여자친구들고 놀고 싶은데, 어 내가 어, 여기 집에서 목줄, 목줄로 매우 매말로. <웃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무, 무 어? 바보 같은 내용들 조심해야 된다고. 싱글 사람들이 나쁘니까 아니, 아니야. 근데, 그런 영향을 주게 돼, 너희들 너희들이 왕비 됐으면은 다른 왕비들 같이 놀아야 돼. 다른 왕비들 같이 훈련해야 돼. 왜? 그 왕비들이 너희들한테 지혜줄 거야. 아, 나이 드신 왕비들 아니면 너희 나이 왕비들 그런 여자들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너는 성장하게 돼. 에? 투자가 기념. 싱글 사람들 아직 투자자가 기념 없어. 약해. 에? 축복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산관리와 관계관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관리 잘해야 돼. 너희의 너희 너희들의 이런 능력에 투자하지 않으면 너희 능력이 빠뜨려. 그러니까 어? 이 젊은 왕비들이 너희들이 보다 성숙한 왕비들 같이 놀아야 돼. 아겜이상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하고 뭐 <웃음> 어? 이런저런 어 같이 놀아요. 같이 놀자. 너희들이 항상 싱글 여자들 하고 놀 놀았는데 이제는 지혜를 얻어야 지혜.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싱글 여자들한테. 왜? 그 다음 단계까지 안 왔으니까, 아직도. 어? 주짓수 안 하는 사람한테 주짓수에 대해서 가, 설명할 수 있나? 없어! 너희들 다 경험했잖아, 그거. 어? 설명할 수 없잖아! 이것을 실체적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알겠나, 이 젊은 여자들? 너희들이 이제 왕비 됐으면 너희들이 빨리 지혜를 최대만큼 얻어야 돼. 그 지혜는 너희들의 가정들을 위한 자산이야. 응? 어머니 알겠나? 에? 그런 내용 통하면서 너를 계속 발전시켜야 돼. 이제는 다음 단계까지 왔으니까 너를 계속 발전해야 돼. 그 너를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싱글 여자들 아니야. 걔네들 이제는 너희들보다 밑에야 밑에 주짓수 몰라낸 사람한테 주짓수 패우려고하는가 알아서 결혼 승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왕비들 옆에 붙어야지. 왕비는 왕비기 때문에 다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어? 음, 자기 남편하고 어? 바보처럼 행동하는 왕비들도 있어 <웃음>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부관계 좋게 잘하는 성공적으로 하는 왕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지혜를 얻어야지 너도 그런 자산을 받게 되는 거야 너도 보이지 않은 밀리언 달러들 보석들 받게 되는 거야 에? 뭐만 지 알겠나? <웃음> 그러니까 너희들의 남편은 너희들의 제일로 친한 친구래야 돼. 알겠나 남편들, 남편들이 노력하면서 너희 부인이랑 시간 투자해를 시간, 여자랑 부인, 자기 부인이랑 시간 투자해를 시간 투자. 그 뭐냐? 얘기. 부인하고 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차 마시는 문화, 커피 마시는 문화 왜 좋으냐. 특별히 차 마시는 문화. 차, 차를 차 계속 마시고 몇 시간 동안 남편하고 시간 투자하는 거야. 응? 음? 남편의 입장에서 싱글 남자들이 논한 것보다 너의 부인은 부인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이 최우선이야. 알겠나 아, 젊은 남편들. 에? 최우선. 에? 결혼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그때는 여자는 너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시간 투자로 해야 돼. 음? 시간 있을 때 자기 좋아하는 게임 뭐 이런 거 영화 안 보고 부인을 보고 부인이랑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 어? 그런 것도 좋아해 안 좋아해 여자들? 좋아해 안 좋아해 남편이 그런 시간 주면은? 싫어해? 그거 봐 투자 투자 그 남편도 멍청한 놈들 많아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 부인이 그냥 항상 그냥 있어줄 거라고 그래. 절대 아니야. 20년 후에 자기 남편 원망하는 부인들 얼마나 많아. 남편은 잘돈 벌었어도 돈다 항상 데리고 왔어도 부인한테 투자 안 해서 부인 발전시키지 않아서 부인은 애기는 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애기 나면서 자기도 발전해야 돼. 무슨 말이지? 애기 나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것을 느껴야 돼, 부인이. 그러면 감사하지, 남편한테. 응? 근데 남편은 그냥 돈만 가져오고, 어섹스만 요구하고, 자기 시간 있을 때 그냥 항상 게임만 놀고, 하면 망쳐! 여자는 섹스 시간은 절대 성시간은 여자한테 투자 아니야. 그 여자는 그땐 여자는 남편한테 주는 시간이야. 그거만 있으면 여자는 이거 이거 힘들어, 마음이. 남자처럼 남자처럼 여성들한테 섹스는 그만큼 어, 어, 미쳐버리게 필요 있는가? 그그그 그 차원 남자 차원처럼 아니야. 여자네 피는 뭐야? 로맨스, 관계, 일대일 타임, 얼굴 보고 얘기하는 타임.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난이거 느낀다. 어? 그러면 그 남자랑 절대성, 섹스, 관계하고 싶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남자니까.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니까. 어? 바보같은 멍청한 놈들. 이대왕님이 축복받았을 때 어? 왕비랑 시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왜? 아, 이거 잘 알지 왜? 누나들 많아 여자들 많아 집안에 여자들 심리 잘 알지 너희들 여자들보다 여자 심리 잘 설명할 수 있지 너희들왜왜 왜 자기가 그렇게 느낀지 모르지만 아, 이대원이면 그 설명할 수 있잖아 <웃음> 심리학자니까 <웃음> 사람들 몰라 하버드에서 심리학 많이 공부했어 <웃음> 어? 그니까 여자 심그 어린 나이부터 어, 누나들하고 이, 이 알파 미친 싸나운 <웃음> 여자들하고 <응? 웃음> 이 누나들 나 여자 문씨 여자들랑 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 부부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임마? 어?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었다만한 책들와 그런 뭐 연구 다 해서 뭔데 음? 알겠나? 센스 있는 것만 아니야. 어? 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시간 투자를 크게중요 응? 너는 시간 을 부인하고 시간 안 보내고 어, 그냥 어, 저희가 섹스 어? 하고 싶을 때 부인한테 싹 가서 어? 만지려고 하면 부인 화가 나. 그런 그래 여자들.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지. 남자들 알아야 돼. 아빠는 그런 거 잘하니까 뭐 문제 없지. <웃음> 그 그래, 남자들이 이거 몰라 이거. 에? 너희들이 남자들한테 제일로 필요한 것인데. 이, 이, 이 여자는 여, 남자만큼 여자한테 섹스는 그렇게 엄청난 큰거 아니야. 여자는 그런 섹스 관계 없어도 매주 뭐 어, 매달 갈수 있어. 어? 같이 그냥 잘 지내면 남자는 미쳐버려. 어? 남자는 미쳐버려. 어? <웃음> 남자는 그 절대성 관계를 크게 필요했는데, 여자는 그 절대성 관계, 응? 어? 승리적으로 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로맨스와 시간 투자를 해 시간 투자, 로맨스 시간, 응, 부인하고 시간 보내는 시간, 응, 여자들이 알거든. 너희들이 너 남편만 부인을. 그, 어? 그런 식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야. 응? 음? 그니까 자기 친구랑 남편이랑 달라.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몇 시간 동안에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응? 음? 그몇 시간 동안에 남편은 몇번 중, 중, 중 좋은 시그널 보내고 그러면은, 그럼 여자는 친구들하고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내용을 느끼게 돼. 에?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 안 하지. 레즈비언들. <웃음> 레즈비언들, 아니, 아니, 니까 뭐, 레즈비언들 조심해야지, 그 타락된 주, 자신. <웃음> 근데, 어? 남자들이 너무 빨리, 여자하고 시간 보내야 돼. 한 시간, 두 시간, 어, 얘기하고, 재미있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 부인을 웃게 만들고, 어? 웃음을, 웃음을 웃게 만들고, 어? 분위기 좋게 만들고, 어?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즐길 수 있는 남자 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절대성 관계에서로 승리하게 돼. 알겠나, 이놈들아? 어? <웃음> 이런 세계에 승리하지 않으면, 어, 너희들이 부인은 그냥 절대성만 요구하고 10년, 20년은 망해! 금방망해. 너희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절대성 사을 통하면서 만족을 느끼면서도 똑같은 순간에 부인이 필요있는 로맨스도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야 부인도 너랑 절대성 섹스 관계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왜? 자기도 로맨스 충돌받으니까. 알겠나 이놈들아? 네. 알았어? 여 네. <웃음> 네. <웃음> 네. 뒤에 너희들 알겠나? 양평이 알겠나? 알겠어? 에? 아이, 너, 뭐, 이모는, 뭐, 양평한테 크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모부, 이모부도 알아, 이래, 이모 이모부도. 이모부도 실천 안 해, 이게. <웃음> 어? 뭔데, 뭐, 알겠지? 응? 절대성 관계가 활발해야지, 너희들의 부부 삶이 활발한 거 그거는 부부의 건강의 테스트야. 얼마나 절대성 관계가 활발한지. 근데, 그, 너 부인이랑 절대성 활발한 관계를 하려고 싶 하고 싶으면, 로맨스도 활발해야 돼, 이 바보들, 진짜. 알겠나? 너희들 물론, 아직도 부인 없지만, 그래도, 이거 미리 배우는 거잖아 어? 생각 봐, 너 계속 실패한 다음에 배우면, 얼마? 미리 배우는 것이 훨씬 나아, 그지 <웃음> 훨씬, 훨씬 나아. 미리, 받아 수영하기 전에 수영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어, 너 수용 못 해? 어, 배 타자. 팡! 그거보다. 그거보다. 그지? 미리 수용 배우는 것이 낫지? 그래, 그런 게 똑같은 거야. <웃음> <웃음> 알겠나? 어? 그니까, 우리 왕비도, 어? 아빠랑, 어? 이대왕님이랑, 어? 일주일도 떨어지지 않아서, 일주일도, 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어, 남편을 떨어지면 안 돼! 이번에 이경이가 한국 한달동안을 갔는데 이대영님이 허락해줬어. 어, 자기 아빠, 엄마랑, 어, 여러 가지 내용도 풀고 해야 되니까, 어, 여러 가지 정리하고 뭐, 어, 좋게 지내고 뭐 해. 근데 그 습관이 되면 안 돼. 알겠나? 어? 그런,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인데, 어, 그런 거 습관이 되면 안 돼. 남편이 너무나 외로워. 그때에 사탄이가 들어와 포르노 보게 돼. 에? 이런저런 여자를 여자를 쾌락하게 어? 유혹을 받아. 에? 남편을 보호하는 것이 너의 미래의 투자야. 알지? 이경이는 특별 상황이었으니까 어? 시계로랑 같이 보호하고또 어? 기도 시스템 만들고 어? 남편이 매일매일 부인이랑. 어? 보고 받고 또 자기 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미리 이대영님이 어? 먼저 어? 목 목표들 설정하고 미리 보내고 미리 그것을 만들고 갈때 매일매일 보고 받고 부인 위해서 기도하고 어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사장 입장으로 어 그러면서 어어 어? 어 부인하고 부인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어, 이거는, 어, 습관되지 않, 습관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 이와 특별 상황에서 그런 거 승리적으로 하고, 어, 돌아왔을 때, 기분, 기쁘게, 어, 다시 부부 생활과 절대성 관계와 로만스 시할수 있는 그런, 어, 부부로 하라 했으니, 시계로 열심히 해가지고, 너한테도 매일 보고받았지, 예? 자기가, <웃음> 어, 천일궁에 들어오고 있는 중에, 운전할 때 저기 이경이왕비랑 어? 보고받고 이경이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랬대. 박수! 근데 이거 특별상황이야. 너희 부인들이 너희 알파남자들 보호해야 돼. 알파남자들 딴 여자들이 타겟해. 알파남자들 이대왕님 훈련 받으면 이 남자들이 알파남자들을 대려러 어?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 남자를, 그 남자가 빛나게 보여. 결혼해도 그 남자랑 자고 싶은 가아 알겠나? 조심해야 돼. 알아서!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잘 지켜야 돼. 응? 너 남편을 성폭행하는 여자들, 성폭행하고 싶은 여자들 어? 붙게 돼. 부인은어 그러니까 남편 겨스 떨어지면 안 돼. 예? 그래 길게. <웃음> 알겠나? 응? 그그어 남편의 어 절대 성과 생식기를 주인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보물처럼 응? 그래야 어이 청녀들 이, 너 남편들 성폭행하고자 하는, 어, 창녀들이 남편을 잡아먹을 수 없어. 그냥, 아, 어, 남편이 그냥 좋으니까 내가 그냥, 어, 그냥, 어, 믿어줄 거야. 이런 차원 아니야. 알아서 항상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하는 차원. 응? 귀한 자산처럼.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야처럼. 무슨 말 알지? 너의 남편 생식기, 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미친 창녀들 많아, 이거 많아 지금. 보다 더 알파 남자 되면 될수록 너희 남편들 죽이려고 하는 창녀들, 창녀들이 찾아온다고. 뱀들처럼. 알겠나? 그 너희들이 남편 보호해, 보호. <웃음> 알겠나? <웃음> 남자들도 똑같은 순간에 음,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절대로 여자하고 딴뭐 혼자서 방에 있으면 안돼! 절대로 안돼! 항상 조심해. 모든 여자들이 너를 성폭행할 수 있는 여자로 봐야 돼. 항상 의심해야 돼. 알겠나? 너의 부인만 바라봐야 돼. 딴 여자들이 다 너를 성폭행할 수 있는 어? 사탄이가 그런 여자들 잡아게 되면은 너희들 성폭행할 수 있는 여자들이 될수 있어. 남자는 그 절대성과 자기 생식과 자기 어? 어? 뭐야 생식에 딱 지켜야 되는 한번 면 알겠나? 어? 그러니까 부인하고 활발한 절대성 삶을 살아야지. 응? 그럼. 하나님도 충돌받으시고 너희들도 충돌받고 부인은 어떻게 어? 충돌받는다고? 로만스. 남자는 그 성관계 순간에서 충돌받지만 만족받지만 여자는 로만스. 그 섹스관계 전에 로만스로 어? 마음을 채워줘야 돼. 응 음? 알겠나, 이 남자들? 응, 너희들 축복받으면 그 로맨틱한 남자를 돼야 돼. 로맨틱한 남자는 여자 종이 아니야! 알았어? 여자 종 아니야. 로맨틱한 남자는 어? 자기 부인을 기르고 사랑하고, 인내스럽게 하고, 어? 그렇지? 코치처럼 승리를 <웃음> 승리 얻게 하고 어? 자기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게 가게 만들어주고 어? 또 자기한테 그런 로맨스 에너지를 주고 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관계 했을 때 어, 자기 부인이 로맨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이랑 섹스, 아름다운 절대성 섹스 할수 있는 순간이야. 알아서? 남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그냥 섹스 순간만 추구하니까 망해! 응? 음? 여자 마음을 먼저 치워줘야 돼. 로만스로. 관심으로. 장난으로. 응? 음? 너희들이 로만스 생각할때 그냥 다 해주는 거. 그냥 뭐, 뭐, 좋은 식당 가고, 좋은 커피, 뭐 이런 거 돈을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그런, 어, 드라마에서만 배우니까. 그거는 로만스, 그런, 그런 것도 로맨스될수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야. 관심도 로맨스야이 바보들 알아서 관심. 오늘 부인이 뭘 입었는지, 새로운 귀걸이 뭐 했는지, 어? 그런 것을 알수 있는 거, 여자들이 갑자기, 어? 자기도 몰래, 어? 그냥 이쁜 뭐, 새로운 귀걸이 상대 이거 해. 자기 집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봐. 아무리 안 보여. 왜? 그냥 집, 집, 사람이니까, 뭐, 뭐, 뭐, 뭐. 그냥, 뭐. 이런 거야. 근데, 남편이, 그래서, 오, 그 귀걸이 참 귀엽다. 오, 엄마가 가 하니까 너무 이쁘다. 섹시, 아줌마. 야, <웃음> 에, 사진도 찍어주고, 여, 여, 한번 산책 찍자. 인생 보러. 이렇게 하면서, 이 뭐야? 관심이야, 관심. 이것도 로맨스에다 들어가. 심, 심장을 치워, 채워줘야 돼. 어머니, 알아서? 그냥 무슨 영화 연극 보고 뭐뭐뭐 어, 이런 저런 비싼 식당 가고 뭐, 뭐 그거는 놈은 그런 어, 자기 미워하는 놈하고 그런 거 가도 여자가 화가 나. 알았어에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채워주고 충돌시키고 어? 관심. 응 음? <웃음> 유나가 새로운 자기가 어머야 어? 어머니랑 자기 어머니랑 티제맥하고 어? 샀던 이쁜 뭐 짬바 뭐 이쁜 조끼 뭐 이쁜 뭐 반스 뭐뭐 뭐 신발 뭐 이런 사서 그것을 새로 입었는데 양평이가 둔하게 어 그냥 언제가 우리 언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나가 좋아해서 싫어해서 어 싫어하지 근데 어제,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이쁜 거 사고, 뭐, 자기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입, 입었어. 이제 나가기 전에, 오, 그 신발, 야, 그 신발, 어, 새롭다. 어디서 쓰고? 어, 어 그냥 엄마는 어제 갔을 때 뭐, 샀던 거예요 어, 너무 이쁘다. 그 어, 색깔도 참 몰래, 가만히 참 몰래. 어, 자, 가자, 가자. 이렇게 하면서 벌, 그렇게 간단하게만 했어도 벌써 조금 채워졌어 왜? 관심, 바보들아, 이씨. 에? 관심! 에? 뭔 만디 알겠나? 에? 관심 줘야지. 에? 그러면서 왜 남자들이 미친 짓할줄 알아야 되냐? 부인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에? 부인이 부인이 재미있는 남편, 자기가 그 남편이랑 살면서 많이 웃음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많은 충돌을 느껴 마음에 재미있는 삶이 재미있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심심한 남자, 항상 책만 바라보는 남자, 항상 컴퓨터만 바라보는 남자, 그냥 색 사고 싶을 때 이렇게 슬금슬금 오고. <웃음> 그런남자 그런 남자 그런 한테 화가나 어머 니 알겠나? <웃음> 화가나. 응? 그러니까 왜 그런 자기 부인을 웃게 만 웃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남편은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내용들 다 초월했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거 보면서 그거는 자, 사실 자기도 자기 부끄러움과 그런 내용을 초월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보다 덜, 더 잘하니까 사실 그것을 좋아하게 돼. 자기도 몰래 끌리게 돼. 그러니까이 남자들이 너희들이 에? 샤워 샤워실에 나왔는데 너 부인이 거기 있는데 너 빨가벗는 모습으로. 샤워실러 나왔는데 어? 거기에서 그냥 아 어, 빨리 빨리 타올 줘 빨리 빨리 타올 줘 숨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이씨 비참한 놈 알았나 당당하게 나와야 돼 그냥 어? 부인이 막안 보려고 할 거야 안 보려고 할 거야 근데 부인 앞에 가서 막, 막 근육도 보여줘 봐라 봐라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웃게 해야지 그렇게 야너 남편 엉덩이 얼마나 이쁘냐 봐봐 <웃음> 어? 재미는 것도 해야지. 어? 발끝까지 똥꼬까지. 어? 알겠나? 너 부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있으면 안 돼. 너, 너 이제 미래 부인. 알았어 미래 부인. 알겠나? 항상 부인 앞에 부끄럽고. 어? 어? 자, 나오자마자, 어, 타월, 타월 어있어 타월 어 <웃음> 자신 없는 남자야, 이! 에? 너는, 에? 그럼 정자, 파워 없는 남자야, 그럼. 알겠나? 에? 너 누구야? 얘 누구야? 충, 충일이? 알겠나? <웃음> 얘 부인아이도 없지. 응 어? 책벌레 같은니 게임보이 만난 놈들이, 응? 어? 그러니까 어? 너희들이 부인 앞에서 빨가 버는 모습에 너는 너희들이 자신 있어야 돼. 알아서 미래 의 부인. 우리 승환이나 그는 세계 몰라가지고 이래 <웃음> 어? <웃음> 자, 자기 부인 좀 어? 웃기라고 하면서. 저희가 반스 다 벗고 샤워실에 나온 다음에 브릭댄스 미보의 춤췄대 <웃음> 맞아? 맞아? 어, 어, 오케이 아무 그 아무 아무 웃잖아 좋아하잖아 그 얼마나 재밌어 자기 꼬주가 딸랑딸랑 하는 모습 자기만 볼수 있잖아 <웃음> 근데 자신의 남자만 할수 있어 그렇게 부끄러우면 그 못해 근데, 부인은, 자신은 남, 남편 좋아해. 어머니 알겠어? <웃음> 이 대왕님이 그런 거 시켰는지 몰랐지, 너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암호가 많이 웃었어. 그렇게 하면서, 어, 야, 우리 남편도 미친 짓 했구나. 나를 위해서 미친 짓 하구나. 그러한 내용들도 재밌어야 돼, 부인하고 재밌는 순간도 있어야 돼, 예? 부인을, 부인을, 에? 장난치고 좀 괴롭힐 줄 알아야 돼. 부인이 널 쫓아다니게.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웃음> 너막 때리려고 하면서 싹 도망가야 돼. <웃음> 그런 장난칠 줄 알아야지. 예? 남편 되면서 어? 순수한 아기처럼 돼야지, 자기 그냥 이 남자들이 그냥 프라이드 지키려고 하면서 심심한 남편 돼버리는 거야. 아저씨 돼버리는 거야. 세상한테 아저씨 하면 돼. 부인한테 아저씨 할 필요 없어. 응? 부인한테 세상한테 아저씨 해도, 부인한테 장난거리기. 어?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장난치는 어. 어, 뭐, 학생 때였을 때, 그러한 젊음을, 젊음의 분위기를 같이 해도 돼. 우리 장인어님 이거 몰랐죠? 어? <웃음> 몰랐으니까 사모님들이 항상 화가 나잖아, 어머니들이. 뭔데 <웃음> <웃음> 알겠나? 이 동양놈, 남자들이, 어, 너희들 부인 생긴 다음에, 어? 항상 얼굴을 지키려고 프라이드 지키려고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밖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로돼 근데 부인한테 재밌게 해야 돼 장난도 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어? 어? 그러한 내용으 해야지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재미난 세계를 해야지 부인도 로만스 생겨 자기를 웃길 수 있는 남자를 끌리게 돼 여자들이 알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남편이 자기 부인을 웃기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몰래 성적으로 남편을 더 끌리게 돼. 알겠나? <웃음> 그것도 로맨스로 들어가. 어? 부인을 재밌게 괴롭히는 것도 로맨스로 들어가. 왜? 그거는 부인한테 관심 주는 거야. 하고, 너희들이 어차피 부인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잖아. 좀 괴롭혀도 더빨르잖아 <웃음> 그러면서 너 쫓아다니는 것도 부인이 좋아할 까 <웃음> 웃으면서, 아야, 일로 와! 다시 일로 와라고! 그것도 가끔 가끔씩 하는 거 재밌어. 응? 항상 똑같은 삶 항상 일어나고, 어, 이런저런 거 하고, 일 가고, 집에 오고, 어, TV, 하, TV 보고, 남편이 밤이 되면 설금설금, 섹스하자 하면서, 이런 삶 여자들이 지치게 돼. 하고, 여자들이 화나게 돼. 천사장을, 유혹을 사랑하게 돼. 알겠나? 응? <웃음> 그러니까 어? 그런 세계를 아는 남자 해야지만이, 너의 부인과 함께, 그런, 활만한 절대성 관계 할수 있는 거야. 얘, 통역이 누구야, 지금? 어? 저기, 저쪽 형 되나? 아, 유나가 하고 있어? 어, 걔 어디 갔나? 화장실? 찾아봐라고 너남편가 잘어울라. <웃음> <에? 웃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 너희 부인이 어 그런 이쁘장 않게 쓰인 분이 점점 어둡게 되고 점점 할머니 되버려 빨리 할머니 되버려 너희의 관심과 장난과 재미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면은 어? 뭐야 우리 왕비가 이대왕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40살 됐는데, 지금, 아직도, 아직, 20대처럼 보이잖아요. 왜? 관심 많이 받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 장난 많이 받아. <웃음> 어? 웃을 일이 많아. 어? 아빠는 그런 거할줄 아니까, 어? 그래서 생각해봐. 항상 심심한 남자, 한번 더, 어 어, 어, 어, 어, 남편이 또 왔다. 밤이 되면 설금, 설금 하면 원수 섹스하겠다고 하는, 아이고, 또 왔다, 또 오늘, 또 어제처럼, 아이고. 이렇게 해버려. 에? 에? 아줌마들이 다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거. 에? 뭔데, 알겠어? 그니까, 그런 관심을, 어, 충돌시켜야지, 부인도 너희가 활발한 애로스, 활발한 절대성 관계를 사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기가 막힌 성생활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축복 받은 다음에 너 부인하고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활발한 기가 막힌 성생활이잖아. 그안 그래. 거짓말 안 지지마. 그지? 그거잖아. 그런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에? 여자가 필요 있는 로만스를 충돌시켜야지 너희들이 그런 기가 막힌 에? 절대성 성생활을 살게 되는 거야. 알겠나? <웃음> <웃음>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 너희들이 어디서,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았건가. 어? <웃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해하게 되면, 어? 그럼 축복받기 전에,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축복받았을 때, 실패자처럼, 어? 10년, 20년 후에 울고불고 울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냉정한, 어? 냉정한 삶을 살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뜨거운, 부부 사이. 음? 재미는 부부의 삶 서로서로 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서로 같이 어? 후생 유전자를 열리고 모험을 같이 하는 투자했던 투자가의 개념 어? 그런 게 했기 때문에 (20년) 됐을 때너어 뭐야 부인이 더아름답게왜 (20년) 동안에 기가 막힌 투자에 서로서로 서로 투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20년 생날시을 때, 아유, 원망과 한과, 아내 내 남편이 그냥, 나의 이쁨을 다 그냥 빨아먹었어. 매일매일 그냥, 나의, 어? 마음을 채워주지 않고, 나 그냥, 이렇게 돼버려. 그런 거 아니고. 후회와 원망이고, 야, 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남편, 을 이런 좋은 남편을 바랐네. 어? 그 훈련과 이, 이 공부를, 실천해야지만 너희들이 어? 그런 활발한 절대성, 로맨스 삶을 살수 있는 거야. 알겠나? 에? <웃음> 에?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은 일주일에 세번 절대성, 최소 세번 절대성 실천해야 돼. 최소! 세번 이상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응? 하고, 여자 그냥, 여자가 그냥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냥 세번이라 억지로 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 부인도 만족, 로맨스 부분에서 만족시키면서 세번 절대성. 에? 그러지 않으면 뭔가 문제 생기는 거야 벌써 부부들이 이대왕님이랑 <웃음> 카운슬링과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네. 이대왕님이 그 부부한테 물어보지 너희들이 얼마나 절대성 실천 로만스 실천하고 있나 일주일에 오, 어쩔 때한 번요 어쩔 때두번 뭔가 벌써 문제야 자기한테 끌리는 남편 부인하고 살, 살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한권에 살으면 최소는 세 번이야 일주일에. 에? 그 말은 서로 서로 안 끌려있단 말이야. <웃음> 그 말은 뭔가 벌써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웃음> 그니까 그런 목적의 목표 있어야 돼. 절대성, 로맨스 에, 실천, 일주일마다, 얼마라고? 최소 세 번! 세번 뜨거운 사랑 해야 돼. 서로서로. 서로 같이. 에? 에? 에? 에? 처음 결혼했을 때, 하루에 세 번이지, 하루에 세 번. <웃음> 처음 결혼했을 때, 하루에 세 번이지. <웃음> 너희 남편들이, 어, 변태기 때문에 아니야. <웃음> 알파 남자들이 그래. <웃음> 근데, 건강한 부부는 40살 돼도, 50살, 60살 돼도, 세 번. 그는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장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정생에뿐만 아니라 중요합니어데 알겠나? 절대성과 로맨스, 남자들이 항상 로맨스를 잊어버려! 로맨스 없으면 너 부인이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세번 일주일에 할수 있지만 점점 아버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너를 원망하게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을 충돌시키지 않고 있, 있기 때문에 너의 책임, 로만스 책임을 너희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알겠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축복받기 어? 전에 배웠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에? 네? 에? <웃음> 그러니까 일세분들이 일세, 일세 분들이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비밀 세계 어? <웃음> 이런 비밀 세계들 아버님께서 절대 성문화에 가르쳐주셨는데 어? 이 천사장 사기놈 치료자들이 일세들 결혼들이 망치게 사모님들이 그 지도자들만 좋아하게 만들어서 에? 사모님들이 어떻게 남편하고 남편이 어떻게 사모님들하고 승리적인 활발한 절대성 으 로만 삶을 안 보여줬지 안갖혀지 아버님께서 그런 활발한 절대성 부부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 그 부부, 축복 부부들이 성공하기 원하지 않고, 축복 부부들, 아, 축복 가정들을, 주관하고 싶었지, 주관! 왜? 행복한, 활발한 부부 있으면은,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 많은 문제 있어야지, 그 사기놈, 어, 가짜 목사들이, 사모님들 컨트롤 하고, 그 사모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어, 남편을 싫어하게 돼. 이런 사기랬지. 음, 그러니까 핏줄이 달라. 아버님의 핏줄이 달라. 아버님의 삼대 왕권은 우리 축복들을 추구하는 어? 안 하고 싶고 우리 축복 부부과 가정들을 승리시고 싶어. 왜? 아버님께서 기뻐하시게. 완전 달래지 그냥 가인권과 아벨권이 그렇게 달라. 아버님 팔아먹었더 사기, 한국 지료자들이 다 가인권 타락! 돼버렸잖아. 아버님 폐신하고.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과 참, 참된 가인 국진형님과 아벨이 승리 줘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야. 음? 너희들이 승리해야지 활발한 아름다운 부부와 기쁜 부부와 하나님께 항상 기쁨 돌리는 부부 되야지 활발한 절대성과 로만스 사의 부부 되야지만이 어? 단단한 가정과. 아이들랑 일대일 훈련도 같이 하고, 병화군 경찰 훈련 같이 하고, 기마 절창 기마부대, 절창 훈련과 절창 기마부대 훈련과 절창 모험 어, 운동들과 행진 등 재미있는 내용들 같이 하면서, 에? 천일국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그 똑같은 순간에 뭐라고? 투자가의 개념, 투자가. 에, 투자야, 그냥. 에? 걔 누구야? 아, 동희구만. <웃음> 너희들도 알겠나, 저 위에? 거기서 숨고 있었구만. 동희도 이제 택팀 들어갔구만. 얘 성격이 싸나와가지고, 그냥, 어? 자기가 그냥, 어? 정원이야, 제 친한 친구랑, 응? 이렇기 때문에, 정원이랑 그렇게 시끄럽게 놀고, 후힝히 후후후히 하면서 자기 남편이 세지 않았으면 이, 얘는 그냥 남편의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 호랑이 악한 호랑이 되는 여자야 <웃음> 자기가 어? 아버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 어? 아버님을 보호하고 이상열 회장도 보호하고 어? 같이 활동하면서 <웃음> 그렇게 하면서 얘는 어? 아버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 자기보다 훨씬 더 알파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 이제는 어? 그 남편을 잡아먹을 수 없지. 에?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친한 친구냐면서 음? 정원이랑 같이 항상 놀라고 정원이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 정원이가. 어? 야, 너, 너, 변했다, 야, 변했다, 변했다, 야. 야, 너, 너, 남편이랑 같이 하고 도고 있어. 이렇게 해도, 아, 언니, 그런 거 아니야. 너, 언니도 한번 결혼해, 결고 받아. 엄마, 언니도 마찬가지 거야. <웃음> 이렇게 해야 돼. 응? 어? 하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제일 친한 친구야. 응? 음? 딴 여자친구들 하고 노는 것보다, 아 어? 이제 너 젊은 왕비들이, 너희들이 지혜 있는 성공적으로 부부 살만 하는 그런 왕비들하고 놀아야 돼. 어? 그 말은, 뭐, 유나는 저기, 동생 유미 볼수 없다, 라는 뜻이 아니지만, <웃음> 아니지, 저기 동생이자 동생. 동생이니까 달라. 그것도 달라. 동생도 달라. 친구랑 달라. 근데, 어, 이, 너희들이, 어이 젊은 왕비들도 너희들이 그냥 젊은 여자 싱글 여자 노는 거 아니야. 알아서 젊은 왕비들도 훈련해야 돼 훈련. 그 말은 너희들도 너희보다 더 많은 지혜와 경험 이 있는 어, 왕비들랑 같이 놀고 식당도 나가고 쇼핑도 나가고 해야지만이 너희들도 그어 경험 있는 왕비들한테 어,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똑같은 정말 사랑에 반대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런 어, 어 경험과 지혜 있는 왕비들이 너희들은 어, 한테 좋은 지혜를 주고 싶을까? 너희들의 문제지. 항상 어 젊은 어 뭐야 놈들하고 놀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지혜스러운거 아니야? 어? 젊은 왕비들이 너희들이 그냥 노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로 지혜스러운 어? 어, 여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 아이들한테 지혜도 베풀어 주시고 손자 소녀들한테 너희 마을 사람들한테 어? 너희 민족들한테 지혜와 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어? 간증의 삶이습니다 알겠나? <웃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해. 알겠나 우리 젊은 왕비들? 어.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 너희들이 어? 딴 왕비들 보면서 그 왕비들이 얼마나 자기 남편과 잘하는지, 냉정한지, 따뜻한지 보고 냉정한 사람들에게 시간 보내지 마. <웃음> 알았어? <웃음> 잘관계 못하는 사람들 배우, 배우지 마. <웃음> 어? <웃음> 그런 그런 왕비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면 안돼 아니면 너희들도 마, 내려가 <웃음> 알아서 자기 남편하고 활발해 잘하는 왕비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알겠나 그러면 너희들 좋은 지혜를 받아 어? 자기 남편하고 못하는 왕비들하고 시간 보내면 너희들이 나쁜 습관 배우게 돼. 이렇게 무서워 엄만데 알겠나 어? 물론 너희들이 항상 우리 어, 천의국 왕 이대 왕비 옆에 옆에 어, 시간 보내고 같이 모든 하고 싶은 뭐한몸 한 하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어, 왕비가 길렀던 어, 여러 다른 왕비들과 어? 자기 남편과 잘하는 왕비들 너희들 판단할 수 있잖아. 보이잖아. 어? 계속 옆에 지내면 보이잖아. 누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웃음> 그정도 눈치 있잖아. <웃음> 알겠나, 아무? 와 아, 같다? <웃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 공부를 통해서 너희 계속 너를 발전하는 거야. 에? 계속 너의, 너의 그런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만이 너희들도 더 지혜스러운, 더 높은 차원 구급 여성 되어버거 왕비 되는 거 알겠나? 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어, 어 뭐야. 젊은 결혼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같이 계속 놀면 너희들 레버이 내려가 올라가지 않아 못가 올라갈 가려수 없어 알겠나 너희들 뒤에 유나 알겠나 너희들이 지에 있는 여성들하고 놀아야 돼 놀기 놀아야 돼그 다른 왕비들하고 놀기 놀아야 돼 쇼핑도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런 그런 왕비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 필요 있어. 어? 너희들이 그런 필요 있는데 똑같은 순간에 지혜스러운 왕비들한테 배워야 돼. 알겠나? 어? 너 혼자 할수 없어. 혼자 배울 수 없어. 제일 쉬운 방법은 스, 승리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배우는 것이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알겠나? <웃음> 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물론 결혼한 다음에 남편하고 빠트리면 안돼 최소 일주일 부부 데이트 훈련해야 돼 그것이 어? 아, 너무 자주 온다고 라 생각하지 남편들이 어쩔 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거는 작은 정성으로 1년 5년 10년, 20년 되면 엄청나게 쌓여. 이 좋은 훈련이, 투자 시간이 엄청나게 쌓여. 서로서로, 서로 가 서로서로, 서로, 어?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어? 만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감사, 다시 그그 어? 그 뭉쳐있던 내용을 풀게 되고 어? 다시, 아, 내 남편 정말 감사하구나. 어? 근데 생각해봐. 2주 지나가면, 너 남편이 바빠서, 너랑 부부, 어? 데이트 를 못했을 때. 2주 지나가면, 3주 지나가면, 한달 지나가면, 두달 지나가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남편하고 뭔가 뭉쳐있어도 이거 풀수 있는 기회가 없어. 풀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그치? 집안에 있어바쁠잖아 바쁘잖아. 어? 요 우리, 이, 세 분들이 이런 것을, 이런 훈련들 했으면 훨씬 더 승리적으로 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웃음> 지금은 물론 늦지 않지만. <웃음> 뭔데, 알겠나, 이 젊은 놈들? 응? <웃음> 그렇게 투자의 개념, 응? 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겠지. 왜? 왜냐 투자는 잘하면은 잘하면, 잘하면 못하면은 망하게 돼. 잘하면은 엄청난 자산이 돼버려. 엄청난 자산. 너희들도 어 아빠 엄마랑 아빠 엄마가 사랑해 보면서 부럽지. 너희들도 그런 이대영님의 왕비랑 그런 관계 원하지 40살 됐을 때. 에 그거는 훈련 때문에 훈련 때문에. 알았어? 이대영님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뜨리지 않아! 에? 뭐, 물론 아버님 모실 때, 어, 그때는 아버님 24시간 모시고 해야 했으니까, 그때는 많이 못해도, 근데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우리, 우리 부인은, 에? 다시, 했지. 무슨 말이지? 그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 일반 생활에서 철저하게, 삶에서 그런 특별한 상황도 있지. 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제 어? 연계갈할 준비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잖아. 어쩔 때 어? 그런 것들 뭐 누구누구 사고 당하고 뭐 이런 이런 상황 특별한 상황도 있잖아. 어쩔 때뭐 그런 거 빼놓고 일반 삶에서 절 처리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원망이 더 커. 사랑과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아. 엄청난 심각한, 그, 그, 그렇게 20년 두게 되면은, 40살, 사, 40살부터, 죽을 때까지 그 왕망 안고, 비참하게 살아야 돼. 잘 하라고, 처음에 알아서. 너희들 얼마나 폭나 이런 거 처음 죽을 바라세에 들기 때문에. 그런 그래. 실천해야 돼, 는데 실천하면 반드시 너희들 후회하게 돼. 지혜가 없었으니까 알겠나? 지혜 있으라고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니까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무엇만 알겠나? 아버님께 기쁨 돌리고 천의국을 보호하고 헌법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 부부하고 부모를 되면서 모든 영광 아버님께 올려옵나이다 아주 아 ah <sighs>